내양이네. 이곳으로. 내가 잘 자르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쓰는 거는 권위가 해줄 수 있나? 감사합니다. 야잘 먹겠습니다. 와. 됐어. <목소리> 떡? 뭐야? <목소리> 무슨 떡이요? <목소리> 나션 그니까? 난해한 거내 난해. 스타일이야. 어, 같은가 뭐 같은 가방이야. 뭐에 쌍둥이 가방을 찾았다. 난 이런 거 예쁘더라. 근데 내가 입으면 졸라 클걸? 완전 너 패션 아닌가 이거? 맞아 이거. 이거. 그렇지. 내 잠옷. 잠옷. 뭐 이런 뻗어. 패션도 괜찮다. 이렇게. Fuck boy. 와야 이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멋있는 듯 인정? 잠깐만 아 지나가다, 지나가다 보이는 드림 카페 드림 카페 가자고? 너 갈래 저기 찍어보시? 사람들 많이 앉는가봐 서 있으면 그게 날아가는 oh, Surprise motherfucker. 출입문 거기 아닐 텐데. 여기야? 쓸수 있네? 여기도 뭔가? 그치? 그치? 네. 아, 이게 너무 긴데? 내 키가 작은 건가? 응 <웃음> 이게 키가 이거 <웃음> 뭐 바닥에 끌려. Wait a minute. 이 뒤에서 뭐해? 뭐니? 말하는 애잖아. 내 안에 뭐 있어? 야, 다 지워졌어. 어떻게 이 인간이 미안해. 와 진짜 못. 기다려봐 뭐, 내가 보이게 뭐, 해줄게. 뿅. 안 보이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안 보이는데? 안 이렇게 안볼 수가 있을까? 응? 이렇게 안볼 수가 있을까? 응? 이건 내 지팡이. 오케이. 2 4시간영업인데 와. 이이트 와. 이스사시간 이래? 와. 이 음. 이집사 이래? 음. 이집사시 이래? 음. 이집 사시간으로 이래? 이집 사시간으로 이래? 음. 이집 이래? 잠시 자 왜? 귀여운.. 양.. 어. 안녕! 어? <웃음> 헤이저 <웃음> 어, 반점을 안 쓰셨어요. 점을 찍어줬어야 했는데 점을 안찍어어찍서전 찍어. <웃음> 알았어. <웃음> 여기, 여기 찍찍 표시가 다있는데 만 보여줬대. 응. 음. 근데 왜 너가 더 크냐 킹만네 어디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커하 돼? 오케이. 아니야, 자이언트 고양이 있어. 미안, 자이언트 강아지는 없어? 있어? 있어. 아니 강아지는 그냥 개인데 자이언트를 붙이지는 않아. 투바짜, 올드 리트리버로. 여기 너무 어렵지. 그러면 이 강아지는. 그... 이나 아 종이 없어? 어. 오, 오. 진짜 가뭐 어. 그럼 귀걸이야? 목걸이? 커플템이야이안 들어가겠냐? 남자 들어가잖아 어, 그런가 케이스? 자 그럼 열어봐 <웃음> 뭐야? 실버 칠버. 실버가 뭐에 들어 말이야? 은 응. 목걸이 오, 귀걸이 <웃음> 어. <웃음> 발주지전말 밝히지 시계? 우와 우와 고마워 마음에 응 너무 어? 좋은데? 한지한지 반지 한지. 한지. 한지. 한지. 역사적인 순간인데? 어 조금 짧고 너무 좋구나 좀 너무 감사하고요 좋네요 여친구 네, 하나 참잘뒀네 그래, 공개적으로 그 말을 해줘서 고맙네 이는 보고 싶었어 INTJ랑 IFTJ랑 어울린데 토이좀갈 겁니다 어, 저기 선생님? 저기 뭐야 이거 저세 아고 아님? 아보카도네? 아니 토끼에 토끼 토끼? 오이 예림이 팔 어때 다시 talk with you again 아복저 룸술집을 들어왔고요. 자, 일단 술을 졸라 있었네요. later 오우 오, 오 야우! 그래서 깜짝 놀랐어 고마워요 오우 안녕 안녕 슝 근데 얘는 굳이 안, 안 만들어도 되겠다 그치? 짠 할까? 아 진짜 프로스릉 말고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 진짜. 고양이를 준비했어 그 웃기면 큰일 나 우와 짬뽕냉사 아 짜장면 하실? 난 이제 국물에다가도 먹어도 되니까 소주만. <둬> <둬> 더울 때마다 여기 쎄쎄 쎄. 지금 더워. <둬> 술, 먹으면 술 먹으면 더 더운 게 아니라 누나랑 술 먹으니까 뜨거운 거야. <둬> 그러면 찍다가 아 근데 노래 듣고 싶은데. 사랑이 금이아이 아니, 아니, 너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Marry me 술을 많이 먹잖아 안주보다 색깔이 녹색 음. 음. 음. 고양이랑 한잔해 음. 고양이가 말즈 릴라 일러 말즈 릴러, <웃음> <말지> 릴러. <웃음> <웃음> 나 멀리 이 나는 게 시작해 우리 사이 <웃음> falling down Okay we g r i c 내 잔뜩 크라운 바스 y o 스피 c i 다 y c i p a 어대로뻗 나리 진짜 구데내무리한테 잘못 시키면은 앞으로로게다없이 쏟아지는 데 대체 무슨 짓을 하는데 뭐 예뻤어. 이 먼지, 손가락이 켜진 아이 먼지야. <웃음>